자 여러분 연옥 멜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뽑아야지 뭐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또아 출석보상으로 그죠 어, 출석보상으로 다이아를 또 푸짐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아, 나는 그냥 들어간다고 알겠지? 어, 나는 오늘 두 천장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천장 가보고 두지 어? 야 이거 먹고 야 시작부터 오늘 한번 좋아요 탁 생각하는데 이거 두 개다 이거 이러면 요거 두 개짜리 이 뭔데? 수수 형이 바로 한번 두 천장만 하고 그다음 내가 또 그다음 분위기 보면 산 천장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데 두 천장에서 프롬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자 우리 형님 등장하십니다. 정상적으로 못 죽겠지요 자석들아, 부어 크루아 쉴크. 딱 찍어 보고요. 어? 자, 우리 에스카노리 형님이 야 멜리아, 니가 나와야 내가 한번 붙어볼 맛이 나지 않겠나? 뭐 찌밥 다섯줄라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연동 멜리아 힘좀 찾고 나와 봐봐. 막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지금? 와! 와! 이만 누드라? 아, 아, 아, 저, 어, 저, 저 시계 던전, 던져, 시간 던전 그쪽에 쓰이는 어, 그리즈구나. 그리즈, 그리즈가 넣었고요. 자, 바로 한번. 자, 들어가자. 알비온 찍어 눌러. 와, 임 누드라. 헤다가, 와, 와, 이쁘다. 야, 헤다야. 어, 잠깐만, 와, 헤다 좋아요. 헤다 좋습니다. 어, 헤다, 뭐, 어, <웃음> 어차피, 어차피 선멜, 선매, 선일전은 AI랑 돌긴 하는데, 좀, 좀더 편하지겠네요.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헤다까지 한번 나오면서, 첫 출발이 좋았다. 크게 내가 흥분되는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출발이다. <웃음> 정도로 보이고요 자, 오, 야! 여기 거 뭐고? 야, 오늘 이 신기가 먹히는 날인데? 이 신기가, 어? 와 이거 여러분 이거를 야 이게 2연속 에스카노링이 오신다고? 자 좋아요 차 크다 자스가 확실히 아알 뛰어나오 어급지요 도끼로 자얼마할게 <웃음> 오케이 자 우리 잘하가라 누나 여름몬간도 누나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는 고만 나와도 되는데 제가 또 우리 누나한테는 좀 상처를 못 주겠네 자 한번 진짜 야 들어가자 이제 이제 대단한 비덜리... 와 비델리오 대단하긴하다 이제 대단하긴하다 어 비델리 대단하긴 해요 아 프로비야 근데 아 하... 그렇지 니네 남친 대려와어그 말이 맞네 어 비델리아 니네 남친이 오늘 좀오 족격 팍씩 야, 오늘 이거, 내가 지난 뽑기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개탈 때도 됐어. 개탈, 개탈 때가 됐어.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뜯보자. 어? 와, 깜짝이야. 이 자식아, 니 시나마멜이지? 이 자식이 어디서 진짜 꼬라보고 있어, 형을. 막 깜짝 놀랐네, 임마. 어? 멜리 형, 형님아. 좀 그러지 마.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와. 버프가 많이 떴는데, 왜? 야, 버프가 많이 떴는데, 왜? 이 자식이고. 어? 뭐야, 이거. 신나 마메라. 이러다 연맬 말고 다 뽑으실 듯. 연맬이 나와야 돼요, 연맬리 나한테는 다 이게 풀코이 뿐이야. 풀코 뭐 요즘 뭐할 건데, 풀코가지고. 풀코를 뭐할 건데? 어? 이미 다 풀업인데 말한 건 풀코를 뭐할 거냐고, 이거. 아, 진짜 남편 데려왔네. 어, 야! 야, 오늘. 야 일단 기분은 괜찮다 근데 희망 보면 좀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한번 하자 어? 야 오늘 이번 오늘 시작부터 개돌아 뽑는데? 어? 오늘 범상치 않다 어 오늘 범상치 않다 자와 자네 반갑네 자네 반갑네 넷마블한테돈좀 해주나? 얼마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데? 이게,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야, 이쯤 되면 한번 나올 때가 안 됐나? 이 정도로 지금 계속 빵빵 터트린대, 내가. 신년 아니야, 신년. 신년 뽑기. 뽑아보자, 어? 뽑아보자. 확실히 그냥 들어가자고. 제발. 와, 이거 먹어 야, 니 누구? 라바니가. 와, 오늘 마블이 머리 좋다. 안 맞으려고 애매한 거 자꾸 꽂질래 오늘 안 맞고 싶어가지고 마블이가. 머리 좋은데? 어. 나한테는 이게 불코들이야 이거. 어? 아... 야, 마블이 오늘 머리 좋은데? 때리지는 못하게 적당한 걸로. 자, 한 번, 가자. 마블이, 풀코몇개 주놓고, 오늘 안 맞으려고, 뭐, 그렇게 오늘 각 잡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색깔 괜찮은데? 이거 뚫을 것 같은데? 색깔 괜찮고,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2 0 2 3년도에는 배구가 된다. 아, 나 계속 배구였는데? 자, 이거 뚫었다. 이거 뚫었다. 팍! 아! 이기면서, 떠주고, 오케이. 마보이가뭘 잘해야 돼? 되... 오! 아, 패스 다이에 야, 펜스 당인데 내가 텐션이 안 나오네 야! 페스티벌 코일이다! 야저야 야, 이거 서버 잘못된 거 아이가? 야 지금 지금도 나도, 지금, 나도 약간 지금 나도 약간 지금 약간 약간 뭐야뭐 뭐 서버 잘못된 거 아이가? 야 서버 이거 몇 채널이야 몇 채널이야? 야 서버 몇 채널이냐? 계속 뜨는데 이거? 야 계속 뜨는데? 어? 야 이거 아... 할스틴. 스티... 아 오, 아 잠깐, 잠깐봐. 할스틴이, 할스틴이, 할스틴이 내가 그때 명함만 하고 뺐지, 명함만 하고. 야, 진짜 나도 미안한데 이게 무슨 일인데, 어? 야, 이게 무슨 일이고? 말하는데 또덕분네뭐 이게 큰 필요는 없지만, <웃음> 야 이게 오늘, 야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안 나오는 게 신기하다, 그지? 어? 잠깐만, 야 서버 한번 보자. 몇채 되는지, 몇채 되는지 한번 보자. 야 저거 다 갖다주고 그냥, 어, 666? 이거 나 게임 켰는데 그냥 666돼 있다. 야, 악마의 채널이거든. <웃음> 어? 야, 그리 마신. 어? 악마의 시6 6 마신의 채널이다. 오케이? 마신의 채널. 이번 야, 이번 이게 마신의 배치지. 채널이야. 스킬. 자, 요거 이번에 라인업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이번에 제 라인업이 여러분, 개 미쳤어요. 뭐 아무나 나와도 그냥 참 좋다. 이런 느낌이고, 마신이랑 계약하셨네. 마신왕이랑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어, 좋아. 도나로 좋아. 내가 한번 진짜 비틱 제대로 붙는 거 한번 찍 찍어 바르자 맞아요. 마수전도나로 맞아요. 자. 자. 자. 또왜 그러지? 야, 마부리 이 자식이 오늘 저번에 길을 너무 많이 었나 마부리가? 길을 많이 썼는데 자서가 결국에는 내한테 필령을 하나도 안 줬잖아 이만. 어? 그렇지 밤 태양은 안 뜨죠 이번엔 밤 태양은 안 뜨겠지 파 크락 좋아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나온다 어아 노란색 길을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비기면서 어 뚫었네 어 노란색 뚫었고 자 우와 야 이거 먹어 어? 마블도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 내가 저 피팅질 한번 정도 해도 안 되겠나? 내가 지난번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잖아. 아, 그치? 아, 이게 아닌데. <웃음> 마블이 님이 천원원 원. 아, 이게 아닌데. 마블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었나? 2023년 오늘 다 쓰셨네. 야, 꼴랑 이거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고구마신 자석, 씨. 1천 장하는데두 개씩 뽑고 하, 확장까지 뽑고 일하던데. 어? 나는 <웃음> 내가 이거 하나 뽑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야, 형도 좀잘 뽑고 살자. 어? <웃음> 아김비현님 1천장 사례비야 봐봐 요 저정도야 비틱질라는거야 내가 하도 뽑기를 망해놓으니까 나를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는본데 나도 뽑을게 뽑는, 잘 본다 잘 본다 자, 와, 케 야, 오늘 된다. 야, 오늘 된다. 야, 오늘 되는 날이다. 이거 된다. 내가 새로운 신기를, 바로, 호크 신기. 호크! 아, 야 잠깐만. 야, 돼, 돼지, 머리가 찌개진 너. 자, 호크 신기입니다. 자, 아, 그건 좀, 왜? 야, 호크잖아. 몇 년째? 느낌 좋나? 자, 호크 신기. 자, 호크 신기와 신부 리타까지 해가지고. 자, 이번에 한번 더. 자, 얘 한쪽 고장났다. 한쪽 고장 한쪽만 돼, 한쪽만. 자, 자, 신기가 약간 고장 났지만, 그런 또 사연이 있어줘야 재밌는 거 신기가 약간 부어졌어요 벌어졌는데, 호크가 지금 계속 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출하고 있다. 와 자, 여기서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진짜 한발더 있거든. 이거 충분히 싹 가능하다. 이거 계속하다. 이것도 고장 나겠다 이제 뭐가? 애가 와, 강모노가 아. 나도 이제 우리 애들이 쓰다가 이제 안 쓰고 처박히 있는 거야. 하나, 둘, 하나 <웃음> 고장나가지니 <고장량한 웃음> 야, 저거 신규로 써야 되겠다. 점수하자. <웃음> 오케이? 자, 계속해서 하도록 합니다. 있고요 자, 간다. 후후! <웃음> 와! 야! 야! 야, 이거 될뻔 했다. 어? 베스타요? 야, 베스타는, 내가 베스타가, 내가 베스타가 4렙인가 3렙인가 밖에 안 되거든? 야, 베스타는 내가 점프를 한번 해야 되는 건가? 와가오 야이거 오늘 야이거 오늘 축제네 <웃음> 위에는 지금 빠지는 줄이 어, 밑에가 잠옷 아닌 것만 이상인 줄알아 <웃음> 제가 주로 위에는 좀 정장 밑에는 잠옷 이을 때가 좀 많이 있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자 어? 하인실족? 뭔또 하인실족 결국은진것 같고 마지막까지 과연 마블이가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오 오늘 마블이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블이는 웃는다 어. 메갈드 구스님이 맞나? 어, 맞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호크의 신기를 얻은 구스 굉장히 어, 더 강해졌겠죠. 배으로 탈바꿈 중인 구스예요. 배구지. 배구다. 나는 배구다. 스키 배쁘자. 스키 배쁘고. 아이고, 자, 900천 자전에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아, 그랬나? 내가 안멜도 잘 뽑았었나? 안멜도? <웃음> 나를 잘안 해. 어. 그래, 안멜에 대한 기억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안멜. 안맬. 안멜이 괜찮았던것 같아. 그지한 멜은 내가 잘 뽑았던 것 같아 왜 내가 멜리가 뽑히나? 자또 응? 질질거리네 또 잠깐만 자 질질거리지 말고 자 집중 집중 뽑기에 집중 자 질질거리지 마시고 질질거리지 말고 오케이! 촥촥, 까 오늘, 뭐. 싹싹 촥, 막, 우리, 진 장난 아니네, 오늘. 어? 마블라잘 가라. 아니야, 오늘 마블이가. 오늘 진짜 마블이가. 진짜 1년에 딱 하루 있는 그치명 터지는 날인가 봐. 치명이 터져. 빡 촥, 막. 그 가지? 어? 더 아, 간다, 이 말이야. 형, 그 뒤에 로스트 베인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 야, 오, 야,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암멜. 암멜. 암멜 잘 나온다 얘기했더니 또 갑자기 암멜 티 나오네. 네가 나올 바엔 차라 리 페스타가 나왔어야 돼. 지금 아니야. 어, 로스 데뷔 직접 제작한 거 아니고, 제 이거 만들기 유튜버님이 저랑 콜라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만들어주셨고, 그 유튜버님이 이제 판매도 하거든요. 내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링크 같은 것도 좀, 좀 달아놓을게요.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 어, 사고 싶은 사람들 살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음, 해보도록 하고,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좋아요. 어, 음. 아씨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조금 맞아가면서. 좀 맞아가면서. 된다, 오늘 된다! 눈 반짝이고, 날씨 좋고. 어, 페, 페스타 코인 상점이 나왔어? 진짜? 아, 그래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야, 뚫었지? 뚫었지? 그렇지. 베스타가 여러분, 코인 상점이 나왔대요. 야, 요거는 그럼 베스타는 풀업이네, 일단 무조건. 어. 아니,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 나는 <웃음> 이거 페스티벌 코인이 억수로 많거든 저남만 <웃음> <천하만> 돌아요 <웃음> 쓰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 자 페스티벌 코인 추가요 어? 헤이엔이뭐 이렇게 흔하게 나오네 야 근데 나만 이런 거야? 여러분 이번, 이번에 이번 뽑기가 장난 아닌 거 같은데요? 라인업이 또 좋아서 라인업도 많고 해가지고 환률이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나오노? 나만 그렇나? 여러분들 어때? 안 나와요? 잘 나온다는 소리 많아? 어. 잘 나온 소리가 많다는 쪽도 있고, 형님만 그렇다는 쪽도 있고. 그 <웃음> 이게 역시 운이란 거는 그냥 운인 거야. 운인 거야. 야, 잠깐만. 방금 그 태양 떴었지? 어, 오 태... 야, 오늘 태양, 이 천장 안에 태양을 내가 몇 번. 야, 이게 호크 신기가 이게 먹히나 아니면 오늘, 오늘 뭐가 막 먹히는데, 내 오늘 먹힌다. 정성적으로, 빡! 여기서 한번 가고, 어? 연맬 매두명 가자고. 어? 연마... 야! <웃음> 야, 이거 미쳤다. 야, 미친 것 같은데. 야,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누구봐라 <뭐라> 그래 누구야 <웃음> <웃음> <웃음> 샤이샤샤샤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야샤샤는샤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 방금 말한대로 연샤샤연샤샤명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까샤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명샤널샤666 6 6샤샤 샤샤샤샤 샤샤마샤채샤샤샤샤으로와 있습니다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와와와샤샤마신이 마신일 때는 666 알겠지? 마신일 때는 666. 천사일 때는 9004. 9004. 어. 와. 아이가 더 가란 치고 야이 정도도 지금 와이 그림이 나온다고 이 그림이 어아마지막은또 악마 같은 매력이구나 어 그러니까 666 채널 이번에 여러분 666입니다 666 어? <웃음> 휴 한강에서 고승아 만세 할뻔 아니 야 형이 좀잘 뜬다고 또 한강까지 가 볼게 그럴 까 어? <웃음> 자 드디어 이번에 마지막 야 마지막 1타 2득 한번 될수 있습니다. 1타 2득 가능하겠지? 어? 더블로 갈 수도 있다. 아무 가능합니다. 아, 아가 어, 그 정도는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차크다까지. 자, 1천장 사례 비었으면 좋겠지만, 자, 어느 그 정도 했고요. 자, 두 번째 천장 들어갑니다. 한 장만 들어가보고 바로 pvp 들어가도 게요 슬슬 슬슬 슬슬 와 이거 자체가 오늘 지금 개돌한 것 같다 개돌한 것 같다 여러분 개돌한 것 같다 내가 돌 때는 개미 칠 때가 있거든 개돌아플 때가 있거든 그런 날이 오늘인 것 같다 옥상 가겠습니다 <웃음> 옥상 가지면 형이 기를 받아 차라리 형이 기를 보내줄 테니까 자 형이 기를 받아 포스콕 자 길 받으세요. 길 받으세요. 자, 어? 야, 야, 요거 바로, 바로 뜨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오늘, 오늘 좀 기대해도 되지, 나는. 오늘은 좀 기대해도 되는 날 아니야? 내가? 오늘은? 와! 와! 굵직한데? 야, 이거는 굵직한데? 오늘 돼지가 한 거네? 야, 효크가, 이제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뽑기할 때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될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이게 주술적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 이게 약, 잠깐만 좀 다른 멜리였으면 오늘 뭐 어? 오늘 2천장 풀어밤 까불은 긴데 2천장 풀어 옛날 마법모자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건 어디 갔니? 멀리 신기 그지? 멀린 마법모자는 어디 갔는지못 찾고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쓰는 <웃음> 돼지 갖고 고 까불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굉장한 마력이 담겼어요 리틀 구스의 마력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거든요. 리틀 구스의 말이요. 어, 리틀 구스가 말이 엄청납니다. 순수한 말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응축되어 있어. 진짜인데? 그게 먹지나 자, 중간에, 어? 야, 무섭지도 않는데, 이제? 안 무서워. 리틀 구스, 아빠 내껄어 뭐해? 이번에야말로. 자, 들어갑니다. 아빠 니끌어내업을푹살리고 네 있죠. 자, 서버가 눈치채기 전에 다, 다 빼고 들어가는 거야. 다 뽑아보자. 아이고. 와우. 눈이 장한 메게루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차피 다 풀업이라가지고, 저런 애들은 계속해서 갑니다. 쑥, 저석가 임마. 한번, 마블이, 오늘 형너안 때린다고 너무, 너무 안심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굉장히 고맙다. 아마블리터커석 야, 이거, 저, 이거, 뭐 버그 사태 터진나이 뭐고, 이거? 어? 그아가자 지금 3레벨이니까 2명만 나오면 돼, 2명만. 아까처럼, 아까처럼 하자. 1천장처럼만 하자. 1천장처럼만 내가 2천장 풀업 한 적이 있나, 여러분? 2천장 풀업 한적 있나? 2천장5래분 내가 몇번한적 있거든? 2천0 0장 풀업은 없었지 않나? 자, 한번 가자. <렙> 자, 우와! 자. <렙> <렙> 야! 야, 씨! 야, 이 씨! 이거 오늘. 와씨, 야 이게... 아, 진짜... 진짜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이게 진짜... 형, 진짜 미쳤나 봐. 지금 형, 개 돌았나 봐. 야, 이거 최소 오래 비제, 최소 오래. 내가 2 0 0 0장 오래까지는 몇번한적 있거든. 근데 2 0 0 0장 풀랩은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야, 이거 풀랩 한 번. <웃음> <웃음> 형, 마무리한테 뒷돈 얼마 줘야 돼? 얼마 주면, 얼마 주면 이렇게 해줄까? 어, 얼마 얼마쯤에... 주면? 야, <웃음> 마무리에게 사랑을 줍시다. 빨리. 오케이. 야, 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오늘 우리... 마블이 오늘 소고기를. 자, 어... 어깨 한번 뭉쳤어요. 어깨 한 뭉치가지고 마블이 좀 마사지 좀 해주고, 어? 어, 돼지 모자를 한번 씻어줄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그 정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마블리 귀엽다 어? 형 신기 마력이 지마블리가 가져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블리한테 주면 오히려 더 좋아 마블리가 신기를 가지면 더 엄청난 일이 들 일어나는 거야 봐봐 야 튕겨내 줘마블리한테 신기를 줘야 돼마블리한테 신기 주고 나는 나대로 신기 하나 들고 나는 나대로 신기 하나 들고 마블리도 신기 착용해 했자요거 뜹니다 그래도 뜬다 형 의자에 앉아 난 무릎 꿇어도 돼 괜찮아 난 오늘 무릎 꿇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나는 무릎 꿇는다 와와와 와, 와. 내 h 시테 w h a 와 What? w 어? a t What? w h a 하 What? What? What? What? w h 그래, 순간, 아, 딴내네 했는데, 오, 폭스다네 순간 내가, 뭐? 어? 눈궁 보고 있나? 우리 지금 오래 봤다 오래 오랫.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라진 않았어. 어, <웃음> 아... 우리 이 정도는 마블이한테 용돈을좀 줘야 되네, 내 마블이한테? 어? 마블이한테, 잠깐만. 아, 자, 마블이. 지치지 않게. 자, 자. 마블이, 마블이. 주술증 의미가 있어, 이거. 어? 마블이 지금 신기도 끼지. 돈도 받았지. 난리 난다. 칼 들고 돈 주는 건 뭐임? 아, 그니까? 잘 되면 500원 더 주고, 잘안 되면 칼로 맞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당근과 채찍. 채찜. 채찍이 좀 너무 센가? 너무 센 채찍인가? 어? 깜짝이야. 어? 야, 오늘 깜짝 깜짝 놀리겠지 깜짝 깜짝 놀리겠지돈 주기 협박. 아니야, 아니야. 협박 같은 게 진짜 아니야. 나는 이 칼로. 어? 아니다. 아니야. 오케이 무릎 쏘 켜놓 야 오늘 내가 의자에 앉을 생각이 없다 계속 무릎 굴린다 오늘 자 티가 내고 진짜 <웃음> 뭐아 비기면서 나온다 자와어 좋아요 아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야, 여기서 나프로많이거든프로많이거든 자, 인간댁에서 서브로 굉장히 활용도 높습니다. 그죠? 인간댁에서. 어, 아, 볼수 괜찮아요. 이 친구가. 2초 질문. 2초였나, 이번에는? 2초. 2초. 와, 오늘 장사 망했네? 연멸 명암도 쓸만한가요? 일단, 호크 토크에서 프로밖에못 써봐가지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어제 호크 토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궁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었죠, 경기가. 사실은. 궁은 이제 여러분들의 궁 데미지 보여주려고 더한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명암도 좋다. 그지, 그지? 궁 나오기 전에 이미 아직 다 끝났더라, 얘가. 그렇다는 건 뭐다? 명암쓰다 와, 이게. 야, 야, 야, 이거는 아 망했네. 나뭇까지 망했네. 했는데, 두고막 이런다. 개돌아 봤는데 오늘? 자, 오케이. 쭈르라좋고요또 뜨겠는데? 형은 진짜 이 게임 섭취하면 어떻게 쓸까요? 이 게임 쉽게 섭취할것 같지 않다. 쉽게 섭취한 같지 않고. 그리고 그거 나오잖아. 7기 대지오리지널 어? 어? 그때 그 오리지널 또 내가 한 번, 개한번 질러볼게. 질러봐. 어? 자, 이번에도 한번 뜨죠? 자, 이번에 내가 느낌 좋다. 이번엔 느낌 좋다. 풀업 갑니다. 풀업! 풀업! 2천장 풀업! 2 0장 풀업 한번 가자. 저 <웃음> 와! 도대체 왜 나는 리즈만 나와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마블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예의를 피하십시오. 우리 마블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회장님 어서 주십시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블 회장님한테 페이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 드리고요. <웃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원한... 거 아니야. <웃음> 행복해서 충격인 거야? 어이가 없는 거 솔직히 말할게요. 어이가 없는 쪽이 더 컸어요. 진짜, 진짜 어이가 없는 쪽이 좀더 커서. 지금 되게 기분도 좋은데 약간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싶다니까? 내,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랄까? 나 형, 나 방금 방송 들어왔어. 방송 뽑으면서 뽑았는데 1투 만에 나왔어. 그리고 형도 풀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오, 이거,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지금부터 마블 선생님에 대한 욕은 나에 대한 욕으로 간주하다. <웃음> 우리 마블 선생님을 누가 감히 막 때리고 그랬어? 인사를 드리고 와야지. 복권 사러 가시내데 진짜 2 0 2 0년 복권 사야 되나? 복권 사도 될것 같은, 어? 어? 그래. 자, <웃음> 못 봤지? 뭐, 뻥글로 해라. 뭐, 뻥글로 해라. 아니, 근데 요즘, 요즘 형이 진짜 뭐가 하는 이만 되게 잘돼야 약간 그게 있나 봐. 우의 흐름 같은 게 있는가 본데, 올해 끝나고 대박난다. 대박나, 껍지 뭐가, 뭐가 막잘 돼. 어. 아, 복권 당첨되 오늘 이미 다 써서. 다 써가지고, 이 복권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야? 승련된 뽑기 서타리머가, 어? 한 천장에 두 개씩 본다, 이말 아니야? 자, 지금 연맬 필올랩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 예, 예. 예. 그 와중에 패물로나는한 번도 안 나오네. 그러, 그러게, 그러게. 이게 그런 거야. 만약에 오늘이, 폐멀 픽업이었다. 보통 구스에 이런 느낌이지. <웃음> 보통 이런 느낌인데. 어. 야, 오늘 하필 때 내가 받고 싶은 그 픽업이 땅땅 떠주는. 어. 오늘은 내가 복귀 하면서 짜증 한 번도 안낼것 같아. 짜라라라. <웃음> <웃음> <웃음> 어? 자! 와우! 이길 수 있겠어? 야. 야, 뭐 묵직묵직하다. 꽝이, 꽝인데도 꽝이, 꽝이 아니네. 꽝이 뭐, 이게 미친 꽝이쁘니까. 깜짝 놀랐지, 여러분? 와, 멜리가 형 좋아하나봐. 지 멜리가, 멜리 뽑기 때마다 내가 잘된거 보니까. 와, 안멜 세 번쯤 될걸, 그래? 안멜 세 번쯤 될걸? 자, 나뭇가지 스킵 한번 가고요 와! 야. 야, 이게 미치 뿜는 갑 같다. 나뭇가지 스킵. 해도 그냥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어 지금 거의 두천자가 하는 동안 안 나온 게몇 번이노? 여러분 안 나온 걸 세봐 내가 SSR이 안 나온 걸 세야 될 정도가 이게 살면서 경험 이런 경험이 있나? 차크닥아 이건 아니고 멜리, 구스, 에스카노를 삼각관계 그러니까 에스카이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안 나와주죠 에스카이님은 나의 애를 태우고 태우고 해가지고 결국 추가 뽑기 생방 한번더 하고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됐고 멜리는 밀리가 나를 좋아하나 봐. 아. <웃음> 색깔 좋고요. 좌클럭 빡! 샤워! 좋고요. 이번에 나온다 해서 뭐? 야 이번에 진짜 한번 나보고 퇴근하자. 어? 야와 와. 와! 야. 야, 폐멀 누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약 이번에 폐멀 누나 뽑기 했으면 내가 보통 요 정도 느낌이잖아. 그지 천장에 하나 받고, 이천장에 하나 받고, 이 천장에 또 하나 더 받고, 이런 느낌. 딱요 느낌이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타겟팅이 딱 맞춰진다. 이 느낌이야. 어? 야, 페멀 누나가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야, 페멀 누나가 또 풀업이 아니거든. 어? 페멀 누나가 풀업이 아니야. 자, 오늘 뭐, 실, 뭐, 실제 현실에서는 다 떨어졌나 본데? 계속 찌그러기만 나오네. 야, 계속 괜찮아요. 모든 힘을 다 썼다. 마. 우리 그, 진짜,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된다. 와, 666 채널 너무 유명해서다 아, 그런 건가? 그런 거네. 666이 또 몰려왔네. 우리 확률 또 나눠가지고 안 돼. 아이고 몰려왔네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웃음> 결국 풀브은 천장에딩이네요 천장에딩이긴 한데 <웃음> 세금하면서 오케이. 여러... 의자에 안전이 갑자기 안나아아 아, 그런가? 나의 절박함이 너무 없어졌나? 자 이렇게 풀옵에 2천장 풀로을 달성했습니다